Thank you. 혀가 지금 뒤로 좀 말려가면서 속을 끌잖아요 이렇게 이러다가 점점 공간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소리상으로 보니까 저도 처음 <웃음> 들었어요 지금 모나 지금 내코 고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지금 내힐 생각을 못해 봤는데 <웃음> 너무 어렸어 <웃음> <웃음> 이때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숨이 좁아지니까 숨을 그냥 그렇게 그렇게 쉬다 보니까 이제 숨이 답답하니까 더 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소리가 커져요 잠을 깨끗히 는데도 이렇게 코로 이렇게 많이 열심히 걸었데 그 숨이 이제 답답하니까 옆으로 돌아 누워요 이제 스스로 숨을 좀더 쉬어 보려고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계속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잠을 계속 깨어놓은 거죠 이건 이제 옆으로 돌아 누우니까 이제 호흡이 좀 이상으로 다가 지금 이 상태는 되게 이제 저호흡 상태예요 숨이. 되게 좁은 공간으로 겨우 겨우 들어갔는데 이정도 호흡만 해도 뭐큰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한 번씩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때더 심해지고 렘수면으 들어가면 더 심해지거든요 몇시간지한 거예요 지금 지금은 2시간 좀넘을게 이 정도 뭐 하는 사는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이런 저옥과 모호흡이이 정도 나타난다는 거죠 심한 사람들은 정말 시끄러우면 그숨쉴 때는 고골이 조용하면 무이흡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그 정도는 아니세요 지금 거의 숨소리가 안 나죠 근데 중간에 살짝 이게 지금 모호이 걸릴 상황일수도 있어요 꽤 긴데요 지금 숨쉬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 소리는 계속 아,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눈만... 누워 러나가지고 일단 돌아 눕고 그냥 일어나지 않아 화장실 하자. 감지그랬어요한 12시쯤에 화시실 네, 한번 갔다옵니그코골이도 심... 심한 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호흡이 가끔씩 나타나서 이제 답답하니까 한 번씩 깨는 것 같고요 목과 호흡의 문제요 아.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목숨 잠은 목숨에 달린 거거든요 음,